네 안녕하세요 보허포인트 조조입니다 어, 요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모의해킹을 업무를 지원을 했을 때그 면접장에서 많이 나올 만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 내용은 이제 면접관이 또 질문을 할수 있을 만한 그런 사례인데 모이킹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나온 취약점 어떤 특정한 취약점으로 어떤 위험들을 줄수 있냐라고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어 물론 이제 모이킹을 할때 이제 웹해킹하고 모바일 해킹은 꼭 필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웹해킹 안에는 다양한 취약점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 뭐크로사이트 스크립트 sk 인젝션 파일업노 취약점 뭐 rc 취약점 여러 가지들을 이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취약점이냐 이렇게 많이 묻는 것보다는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물었어요 그러면은 직접 실습을 했다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 잘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냥 책으로 개념적으로만 이제 공부를 했던 그 면접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답들을 잘 못해요 어, 왜 그냐면 요거 이 내용, 어떤 위험들을 내가 줄수 있냐라고 하는 것들은 실습을 통해가지고 직접 내가 공격 하나하나 한 것이 어떤 영향들을 주는지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아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보기 전에 한번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직접 공부를 하시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떤 취약점들, 뭐 특정한 취약점이 웹, 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정한 취약점을 이제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프로젝트를 할 때도, 이 발견하는 것은 중요해요. 내가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같은 경우도 게시판 쪽, 뭐, 쪽지, 그 다음에 1대1 문의 게시판, 여러 곳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게 될 것인데, 이 발견을 해가지고 보고서에다가 적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취약점이 대체 보안적으로 어떤 위험들을 줄수 있는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보안적인 위협들까지 가서 내가 이것을 상중하로 또 나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세스를 갖추게 됩니다 이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취약점, 그 취약점으로 무엇을 할수 있냐 개인정보들을 탈취할 수 있는 거냐 시스템 권한들을 탈취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은 단순한 그런 정보들만 얘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그냥 어, 수공을 할 것이냐 이제 보안적으로 이것들을 이제 수용을 하는 거죠 수용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취약점만 기재를 하게 되면은 물론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컨설턴트도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첫 번째는 어디에 나오고두 번째는 어디에 나오고 그래서 요것들을캡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림으로 캡처를 해서 이 취약점이 나왔습니다 수정하세요 이렇게 보고서를 쓰는 분들도 아직 있습니다 하지만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개발자 분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취약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정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퀘스천이 나와요 왜 이게 취약점인 거야 그렇죠 이 서비스에 대해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가 나왔는데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얼러트 하나 뜬거 가지고 왜 이게 취약점이야 라고 해서 이유를 묻는 분들이 많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이유를 묻게 되면 누구죠 담당자 분한테 우선은 묻게 되죠 예, 담당자 분들한테 물으면 은 담당자 분도 이제 다시 또 컨설턴트한테 묻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 또 이제 로테이션을 계속 둡니다 한 번으로 도돌이가 됩니다 이때부터는요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중요한 것은 어떤 위험들을 줄수 있는가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야만이 개발자분들이나 나중에 이제 패치에 관련된 운영자분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나 이거는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정말 로 심각한 취약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예, 패치를 해야 하는구나 요거를 이해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보고서예요 그래서 면접관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가 그렇죠? 지원한 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관점들도 더 중요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가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웹패킹 공부할 때크로스티트 스크립트 취약점 같은 경우는 공부하죠. 를 많은 항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또 책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제 공부를 할때 이것을 그냥 얼러창 경고 메시지죠메시지만딱 뜨게 하는 데까지만 공부해 가지고 아크로세 사이트 스크립트는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삽입하는 거구나 라고 까지만 공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까지 계속 면접을 보면서 이렇게 대답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어, 면접관이 또 다시 한번 질문을 하죠 그러면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삽입되는데 그게 왜? 왜 위험할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이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삽입이 되기 때문에 어떤 걸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위험을 줄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성 코드를 배포할 수가 있죠 우리가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삽입을 하면 은 사용자들이 그 게시판에 접근을 할 때마다 어떤 악성 코드를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겠죠 그리고 악성코드가 감염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할 수, 어떤 것이 될 수가 있죠? 개인정보가 탈취가 되죠. 개인정보가 노출이 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PC에 개인정보들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개인정보들이 탈취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랜섬웨어 같은 경우도 감염시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악성 이 악성코드, 이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 있는 곳에 접근을 한 사용자가 만약 관리자였다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베이스나 그런 곳까지 어 악성코드가 감염되면 은 접근이나 될 수가 있겠죠 데이터베이스까지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인터파크 사건이나 그런 같은 경우에는 메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악성코드가 배포된 사례이지만은 이런 것들을 게시판으로 통해 가지고 악성코드를 배포하는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들 대체 크로스이트 스크립트는 여기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의 쿠키 정보들을 가져올 수가 있죠 이 쿠키 정보라고 하는 것들은 아이디하고 말 그대로 파스워드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서버하고 이제 클라이언트 간의 그런 인증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쿠키 정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이 쿠키 정보들을 탈출을 했을 때 모든 서비스의 뭐 권한들을 탈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 거기에 대해서 대응들도 많이 잘 되어 있는데 어 우선은 위험성으로 봤을 때는 권한들을 다른 A라는 사용자가 있는데 그 A라는 사용자의 쿠키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A라는 사용자의 정보들을 탈취할 를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권한들을 탈취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들을 탈취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남용할 수가 있겠죠. 어떤 게시판에다가 악의적인 글들을 쓰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임의적으로 주문했던 정보들을 취소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이런 위험성들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싱 사이트로 유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용자가 사용자가 게시물에 갔는데 갑자기 우리가 그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여행권을 권을 준다. 그러니까 여행권을 주기 때문에 여행권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나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어떤 그 돈을 많이 요구하는 거 특히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코인 주소하고 관련된 그런 이벤트의 그런 피싱 사이트도 많이 있죠. 그래서 모바일이나 그런 데다가 피싱 사이트 같은 거 많이 해서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넣으면은 이제 코인에 있는 정보들을 탈, 탈취를 한다거나, 어, 이런 것들을 영향들을 이제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러한, 이 앞에 있는, 이러한 시나리오 같은 경우를 통해가지고 뒤에 있는 정보들, 어떤 정보들을 가져갈 것이냐라는 것은 이제 서비스마다 다 다르죠. 이것도 서비스들을 얼마큼 이해하냐에 따라서 풍부한 시나리오 모의킹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객들한테 보고서를 정리를 할 때는 취약점 당연히 어디서 많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요 요게 많이 나와야 합니다 우선 풍부하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거다 거기에 대해서 보안적으로 어떤 위험들이 발생할 수 있는가 바로 이런 것들 위험들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어 넣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야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서비스 그러면 나 이런 위험들이 있는데 이 서비스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협들을 발생할 수 있다 보안 위협들이 있기 때문에 너는 이취약점들이 크리티컬하다 이제 상중하로 이제 나누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요 근데 이제 더 자세히 요것들을 나누면 은 CVSS라고 하는 그런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고 난 뒤에 상중화로 나오고 그것을 빨리 고쳐 하는 거 아니면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대응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함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취약점들도 중요하지만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대응방안들을 얼마나 더잘 자세히 이제 여러분들이 대응방안을 제시하냐에 따라서 요것들이 피할 수가 있겠죠. 계속 물어요. 정말 계속 묻습니다. 묻는 것이 많이 물으면은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묻는가? 이게 보고서를 보고 바로 판단이 되면은 되게 주, 좋은 거죠. 예, 더 좋은 것인데 계속 묻는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또 서비스 기준으로 예, 중요한 것은 서비스 기준을 내가 시나리오 해킹들을 했을 때 바로 시나리오 해킹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시나리오입니다. 어떤 취약점으로 어떤 것들을 내가 목표를 두고 할 것인가. 어, 이 목표 같은 경우도 많이 있겠죠. 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면은 그래서 시나리오 해킹 관점으로 이해를 시켜야만이 어, 그 것들에 대해서 보안적인 유혹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포함을 예, 표현을 예,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할 때이모의애킹에 나온 것들 어떤 유협들을줄수 있는가 이것들을 꼭 실습을 통해서요 여러분들만의 그런 어, 반문눈으로 예, 만들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질문에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예, 그 정도 사이로 여러분들이 요거 이런 답변들이 빨리 나오셔야겠죠 이런 답변들이 좀 빨리 나오시면 은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좋은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